왠지 이번 판에 또 제가 잘안봐안 안 봤던 분들을 좀 많이 좀 잡아 볼게요 아시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후반 가면 많이 나와요 어, 많이 나오니까 어, <웃음>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빨리 죽으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건좀 아니죠 어. 좀안 잡으신 분들을 제가 어, 또 열심히 잡아볼게요. 오, 오랜만에 비캔디. 빅핸디. 비캔디가 다시 이렇게 옵저버 이런 커스텀 플레이에서 다시 하게 되는 건또 얼마 안 됐죠? 코바에 또 아빠님 혼자 내립니다. 자꾸 아까부터 보는데 GLE팀 혼자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자, 어, 끝까지 잘하시는 분들인데 좀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오빠님도 자, 일찍 일찍 떠나셨습니다 게임을 <웃음> 자,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로 떨어지고 있는 환희 플래닛 자, 오빠 잘 살아남으셔서 가야겠죠? 자 이쪽에 지금 이퀄리티 3팀 이퀄리티 3팀도 제가 많이 못 잡은 것 같아요 이퀄리티 3팀 우리 한번 보죠 아까 그 숨어에서 존버했던 뉴티아 이분도 두분 밖에 안 계시죠? 자 라쿤 저는 이렇게 조금 살아남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니요 아무래도 낙하다가 총을 맞았던지 아니면 낙하하다가 어디 걸린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살리고 있는 이올코리아 여기는 자 이게 먼저 에임 잡힌 거 들어가기 쉽지 않죠? 자 좋아요 자 효대 빠른 백업으로 지금 북한 처리합니다 자 북한이 우지 들고 있었는데 자 먼저 들어와서 잘 정리하고 있는 효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아까 멋진 모습 보셨던 오하이 오하이 발소리 듣고 있죠? 도사리고 있는데 자영님이 그렇게 무리하진 않습니다 오하이 오하이 지금 위치 확인했는데 총을 잘못 쏘면 맞겠죠? 오하이 자 뒤로 좀 빠지는 모습 오하이 지금 헬멧이 없어서 심해야 합니다 손챙겨가는 거는 자영님이 왼쪽을 봐주고 있고 오른쪽에 히밍랑 아, 엑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거는 이퀄리 뜰 팀인 것 같아요 자... 반대편에서 지금 쫓으러 왔습니다 기있 리얼 3팀 오늘 리얼 3팀도 못 봤어요 리얼클랜의 명성에 어... 오늘 리얼클랜 분들이 끝까지 많이 못 봤습니다 이번 판은 좀잘 해야되는데 어, 바로 교전하러 가나요? 호전적 호전적인 플레이 사람 아니죠 그거? <웃음> 사람 아닌데요 <웃음> 어... 귀여운 레오님 <웃음> 귀여운 레오 영상 굳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귀엽죠? 자 리얼홍 자쪼으 왔어요 자기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자 리얼의 판단도 나쁘지 않죠? 나오는 거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 위쪽이 난전입니다 아래쪽은 조금 여유가 높고 자기장은 아래쪽에 시멘트 팩토리 쪽 잡혔고 왼쪽에 클랜더 많은데 오른쪽 클랜더좀 많아요. 위쪽을 좀더 지켜볼게요. a 이마스터자 이퀄리티 왼쪽 라인에 모였습니다. 자 o i 님은 뒤쪽으로 조금 눈치 보고 빠진 것 같죠? 자 엑사이마스터 갑니다.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자 조금 예상을 한다면 자 지금 아까 회원님 총이.. 총을... 사이 마스터가.. 사장님이 다운쳤켰고 마중 온걸알거예요 이퀄리티 팀은 지금 자.. UMP 자.. 지금.. 레오가.. 레오가 다운시킵니다 자 이것도 바로 푸시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용님이 중요해졌죠? 플리 움직이는 못합니다 자 바로 백오버는 리얼 3팀 자 리얼 3팀 멋진 모습 보여줄 때 됐어요 앵커피 1 남았죠? 자 뒤에 쏩니다 뭐 살았어요? 아, 아이고 MS 흙이 터졌지만 살아가고 있고 자쉽게도 살리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로 레오님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살리진 못하고 퀄리티 좋아요 이번엔 퀄리티 좋습니다 자그 연예인 연예인머리 하고 있는 회대 자 그래도 회원님 살려내요 자 그러나 자기장이 자기장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팀을 이세팀 모두 도와주질 않아요 자기장은 AOR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세팀 모두 힘든 싸움이죠? 자, 이렇게 되면 15, 16 팀이 둘다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퀄리티 팀다 살아가요. 지금 네분 다. 자, 다 살아가는 이퀄리티. 교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또 지금 교전입니다. 자, 이 팀의 행보도 중요해요, 우리. 자, 푸시하고 있는 사비 한글 1팀. 이게 벌리고 있죠? 자, 감사팀은 지금. 둘러싸이는 구조여서 자, 쉽지 않아요 자 무드 자 세벨이 지금 세벨이 가밀팀 정리하면서 가밀팀 아쉽하, 아쉽게 탈락하게 됩니다 자 이쪽도 난전입니다 음, GL 1팀. 야 잭슨 혼자 남았어요. 여기 도 자, 이쪽도 지금, 내전, 가족 내전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던 GL. 그죠? 아빠가 봤어요, 지금. 아, 어, 센스 있는 플레이, 아빠. 자, 한 분이 살리고. 잭슨은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죠? 마무리하는 오자 킬이 더 중요한 봐. 여확인 <웃음> 지금 못했기 때문에 자 이거 이렇게 가면 위험하죠 자잭슨님 대처 잘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왼각에 있는 플래니가 자 아, 좌각에 있던 플래니가 분리했고 우각 잡는 아빠가 유리합니다. 자, 잭슨, 잭슨이 이렇게 자, 잭슨 다 정리합니다. 아시아의 잭슨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라이딩 샷, 라이딩 샷 하는 와, 포로리 와 멋진 모습 포로리. 자, 영상에다 담아드렸습니다, 뽀로리. 자, 이쪽은 지금 위퀄리티 팀이 있는데요. 자, 라이딩 샷의 장인인 뽀로리야. 자, 좋고. 자, 뒤쪽에 지금 포커 페이스가 뒤쪽에 포커 페이스가 있어요. 아.. 이렇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포커 페이스가 외로주열3팀이 지금 좋은 자리를 잡고 있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이퀄리 1팀 지금 자 살아갑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자 반대편 지금 위험해요. 막치고 들어가고 있는 풍기. 자, 자리가 자 삽질 빼고 빨라요. 사벨. 자, 아, 사벨이. 자, 만만치 않습니다. 헝그리. 그렇게 크게 쉽게 당하지 않는 헝그리. 자, 반면에 감수리 팀은 안타깝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헝그리 팀장에서 다, 다행스럽게도 들어오는 클랜 잘 마중하고 피해가 그렇게 누적되지 않게 내려갑니다. 아 다행히 능선이라 바이로님 쪽에서 시야가 안 나오네요. 자, 잭슨. 혼자 남은 잭슨. 아, 잭슨 지금. <웃음> 잭슨. 아, 잭슨. 자, 잘 살았는데, 킬러 레드가. 자, 잭슨님을 정리하러,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자, 제너럴 도 혼자 남았네요. 우리, 이퀄리티 이 팀은 계속 혼자 남아요. 아 감옥, 감옥 밀고 들어옵니다. 자, 제너럴. 오케이 okay. 자 일단 쏘고보는 제너럴 <웃음> 자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자감옥을 이렇게 자 라이딩샷인가요 또? 어, 잡았으면 멋있었을텐데 어쨌든 차로 좀 치는 감옥클랜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혼자 남죠 자 위쪽에 지금 1위대전 갑니다 자 사피와 에임마스터 자이번에 에임마스터 화면 님 보죠 자, 어, 사벨과 지금, 태민 지금 다 누웠어요. 저, 와우, 엠마스터. 미사 바로 때리는 엠마스터. 자, 어, 리얼 팀 지금, XII 3팀에 떨어졌어요. 지금, 아, 어, 이렇게 되면, 지금 헝그리, 헝글이... 헝그리 이팀이 지금 유리한 고지로 갑니다 헝그리 팀 떨어졌어요 자 차로 지금 푸시하고 있는 페이드웨이 Fadeway. 페이드웨이가 지금 숨어있던 제드럴님 정리하고 피가 지금 엎드려 있나요? 자, 아, 이렇게 너무 좀 무리하게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올렛. 자, 아, 반면에 사비가잘 정리했죠? 자, 아, 감호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비 님의 플레이에 따라 지금 운명이 갈립니다. 지금 이쪽에 이쪽에 보일텐데요 아에마스터에마스터가 이렇게 자에마스터가 이렇게 같은 클레논 사망 우리가 승리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헝그리 이 팀이 유리한 고지로 가는 길로 접어듭니다 국면이 자 자리도 좋구요 자 유제이 지금 어려워요 나오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와우 유제이 꼬락꼬락하게 죽지 않겠다 아 이거 오늘 애미사 잘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 쪽에 한.. 도가야 돼서 유제이 한번 더! 아 자기장 자잘쐈는데요 자잘샀는데자 자기장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너무 좋죠? 자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헝그리 팀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리얼 1팀 리얼의 희망 자 사람은 리얼 1팀 자기장은 좋지 못합니다 자 이거 말씀 중 순간 네임마스터 예, 클랜 정리하고 자 이렇게 두 클랜이 싸우게 되면 지금 좋아지는 건 한글이 이팀이에요자 그러나 위치상 두 클랜이 싸울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에임마스터가 또 에임마스터 오늘 왜 이렇게 잘하나요 자 도대체 몇 기절을 시키는 건지 옛 미사로 가운데는 릴리님 혼자 남았어요 자 지금 리 XII 3팀 잘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헝그리 이 팀이 너무 위, 유리한 고지로 갑니다 아리마저 좋아서 에임마스터가 도대체 도대체 지금 뭐용사가요 자 아, 인마서 킬, 킬 챙기려고 지금 자스커스로바꿨어요자 <웃음> 아, 아, 이렇게 헝그리 a t 팀이 헝그리 팀이 1등을 가져갑니다